더핀 겁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있어 다시 다시 다시. 아저씨. 음. 이 사람 좀 말려. 음. 아, 예, 예. 어제만 무릎을. 예, 예. 윤준의 상대. 워쌍이 피고 있어요. 활어 보이스 박지현이 모델워킹으로 등장한 윤준협에 개춤 워킹으로 맞서며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우정 넘치는 모습이네요. 인사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오세요. 아, 워킹 한번 시원하게만 갔다 오세요. 예, 쭉한번이 음 아, 이거 봐요. 자, 워킹 갑니다. 아, 어, 어. 인사 한번 드리고 오세요. 어, 어, 이거. 어. 아, 아시, 아시, 아시, 아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이 사람 좀 빨려. 아, 아저씨, 아저씨. 이 사람 좀상 나오면 안 돼. 이사 배로, 배로, 배로. 아저씨. 아저씨. <목소리> 자 이제 본인의 상대. <목소리> 예 예. 어 지금, 지금 누군가 한 명이 하늘을 보고 <목소리> 있는데. 누구? 너 나와.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비상등을 켜게 해 주신 어? 무릎을 예 예. 연의 상대. <목소리> 지연이요 어! 우리 지연이요박지연너 <목소리> 나와. 나오세요. <목소리> 워킹, 워킹, 워킹. 깜빡이 워킹. 너 나와 깜빡이. 깜빡이. 아, 전 들어옵니다. 깜빡이 켜도 들어와요. 깜빡이. 키 고 예예예 좋습니다카운시